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현재 1월 19일 업데이트 변경 후에 또 이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여러분 접속하시면은 지금 버그가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무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버그로 가방 무게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약 구매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맥스로 항상 습관적으로 맥스 눌려서 사신 분들 지금 물약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골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물량을 다 구매하거든요 이거 주의하셔서 구매하시고요 우리 여기에 자동 사용 버프 버프 자동 사용 이쪽도 다초기화돼 있거든요 자이 초기화됐다는게 이 셀로 초기화됐다는 설정이 초기화된게 아니고 내가 자동 사용 켜둔게 지금 다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시면은 요거부터 켜주시고요 이제 다음 별자리 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신규 별자리 새롭게 전설 등급이 생겼죠 전설 등급이 생기면서 1번부터 5번 슬롯까지 새로운 이제 전설 세트 효과가 생겼습니다. 1번 슬롯에서는 전설 1개 세트와 전설 풀세트 이 전설 1전설 세트라는게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전설 박으면 되는겁니다. 하나만 전설일 때는 공격력 100 명중 375 방어력 625가 올라가고요 3개를 전부다 전설 넣을 때는 공격력 200 명중 750 방어력 1,250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2번 슬롯에서는 아, 하나짜리 세트는 없고요 두개짜리 세트가 있습니다 네개를총 박으니까 두개 전설 넣는 2세트 전술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불세트, 물세트, 바람세트, 돼지세트 어둠세트까지 다 있습니다 자 이번 슬롯에서는 불슬롯 공격력 890에 뭐 치명 천, 3350 CP 15% 물세트는 치저 4050에 막기 1700 물약효과 정신력 물약 효과 25% 바람 세트에서는 명중 2300 회피 3250 PVE 치명타 피해 감소 4000 대지 세트에서는 방어력 5100 생명력 2600 방어력 증가율 3.5% 어둠 세트에서는 공격력 3200 방어력 11500그 다음에 추가 회피 2550이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슬롯이고요 여기서도 세트 효과는 전부 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도 2세트까지 있고요 그 아마 2 3트 23슬롯이 똑같은 세트 효과고 4슬롯 여기 이제 다개 들어가니까 여기가 다르겠죠. 자, 여기서도 이전 용웅 세트랑 똑같이 3 전설 세트 따로 있고요. 3 전설만 맞췄을 때는 공격력 500, 명중 1500, 방어력 2500을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기존과 똑같이 뭐불 세트, 물 세트 이거 다 가지고 있고요. 기존 2슬롯, 3슬롯보다는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거 풀세트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풀세트가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여기 전설 5색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전설 등급부터 새롭게 나온 건데 여기를 전부 다 다른 색깔로 넣는 거죠 불, 어둠, 대지, 물, 바람 이렇게 총 5개를 다 따로 넣으면 발동하는 세트입니다 자이 5색 세트 효과는 명중 3000과 방어력 7000, 티명타피해 30%가 증가합니다 와 이거 엄청난데요? 불효과보다 10% 더 올라갑니다 어, 명중과 방어력도 올라가고 와, 이거 조금 고민되겠는데요 어느 세트로 맞춰야 할지 현재 제보에 따르면 은 5전설 세트 각각 5전설 세트를 맞추게 되면 은 전투력이 22,500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5슬롯 여기서도 뭐 옵션은 어, 수치는 바뀌는게 없고요 2,3이 똑같고 4,5가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이제 업데이트 패치 내용과 똑같이 슬롯 구매할 때 400점 들어가고요 일단 저는 숙제가 일단 요거 세트부터 맞추는게 먼저라가지고 지금 보자 가방에 안그래도 3700개 요거 있거든요 그 외에도 좀 별자리가 좀 많이 있어요 안깐거 요거 나중에 따로 별자리 과연 전설 별자리 얼마나 잘 나올지 요거 통째로 까보는 시간 또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새롭게 추가된 신성한 엘튼 한번 능력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대장기술에서 신성한 엘튼 요 창이 새롭게 나왔고요 당연히 공지한대로 8강부터 모든 방어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이펙트로는 약간 기존 엘튼에서 약간 이렇게 하얀 색깔 빛이 나는 그런 이펙트로 바뀌어 있고요 일단 착용샷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착용할 때도 요런 이펙트가 나오는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 엘튼 8강을 8강 옵션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8강 옵션 자 갑옷으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신성한 엘튼이랑 자 기존의 8강 엘튼 심판 가옷 방어력은 5600 맞기 6500 인데 이걸 신성한으로 바꾸면은 방어력이 7600에 맞기 7000 어, 방어력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르네요 2 0 0 0이 오르네요 다음, 치명타 저항은, 보자, 그냥 엘튼에서는 치명타 저항은 1800, 신성한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2100으로 300 정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나머지, 뭐, 추가 방어력들은 200씩 증가하고요. 생명력, 생명력도 약 350, 350 정도 증가하고, 보자, 피해 감소, PVE 피해 감소도 20 증가, 방어력 증가율은 1% 증가하게 되네요. 총 전투력이 6000, 자, 6200, 약 6200이나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 대체 버튼이 있어가지고 다른 직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 눌려도 일단 다른 직업 리스트는 쓰지 않습니다. 자기 직업, 엘튼 장비만 바꿀 수 있는 거 같네요. 거래 가능도 드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 값싼걸 사서 신성한 엘튼내 걸로. 아! 어? 이거 뭐죠? 방어구 교환에서 클래스 타입 변경권? 이거 뭐야? 이게 혹시 클래스 변경권에 들어있는 그건가? 이게? 자 다음은 바뀌게 된 스킬 창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등급별로 배경 색깔이 바뀌었고요 일반 등급, 고급 등급, 이거는 희귀등급, 영웅 등급 전설은 이렇게 노란색까지 싹다 버프 창까지 싹다 바뀌었네요 오 그리고 이쪽에 스킬 연마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바로 이동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여기 착용한 스킬 리스트에서도 여기 테두리가 등급별로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스킬 정보라는 게 새롭게 생겼고요. 이걸 눌려야지 스킬의 이름, 그리고 현재 이 스킬의 레벨까지 이렇게 바로바로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안 그래도 스킬, 어, 모음집을 살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기 편하게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제가 빠르게 다른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문제는 아요 추가 효과들 추가 효과는 아직 일일이 눌려서 봐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용병 시스템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자 길드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길드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영지 쟁탈전 들어가지면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시죠? 참가 설정 여기서 이제 참가 선언 이 버튼 요거 이제 길드 대장님들이 요걸 누르셔야 되고요 영지전 참여하기 전에 요거를 하셔야지 그 입찰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 선언 한 길드에서 길드원들 여기 이제 참여 설정에 이 참가하는지 안하는지 이렇게 제 아이디가 있죠 여기서 이제 참여할 때 여기서 참여 설정에 체크로 바뀌면 될것 같네요 여기 전투력 순위로도 볼수 있고 참가 여부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용병 이 용병이 이제 신청 대기 여기 이제 우리 길드에 들어오는 용병 신청 내기자들 용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뭐 이런 캐릭터 이름이나 뭐 소속 길드 뭐 등등 정보를 볼수 있고요 내가 이제 용병으로 참여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모집중인 길드 여기 들어가셔서 참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현황 탭에서 내가 어디 길드에 현재 용병을 지금 신청 넣었는지 볼수 있고요 이 모집중인 길도 여기서 이제 용병 승리 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는 폭주에서 다 확인 가능한 이벤트고요 월드 루나트라 프리 시즌 기념 14일 접속 선물 현재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슈판 선택 상자 두개로 받게 되고 14일차 때 전설 등급의 별조각 한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안타깝지만 선택이 아니고 랜덤이네요 그 다음에 7일차, 11일차 때 랜덤으로 받는 영웅등급 별조각 2개씩 해서 총 4개를 받게 되고요그 다음에 신화석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영웅석 정화수를 총 4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이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그 다음은 엘튼의 전초기지 지원 이벤트. 요거 이제 메뉴에 악마토벌 들어가셔서 여기 남부토벌지에 호칸의 서로 밑에 엘튼의 전초기지라고 이렇게 이벤트 마크 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돌릴 수 있는 곳인데 와 뭐야 처음부터 150단계로 있어자 여기를 돌릴 수 있는 요거 파란거 요거 이름이 엘튼의 보주거든요 요거는 현재 미션 미션을 수행하면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바트라시망 껴있는게 조금 마음에 안드네 자 마석분해를 하거나 길드 기부를 하면은 엘튼의 보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4개를 받게 되고요오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주지 않네? 딸랑 4개를 준단 말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하란 소리지? 보상은 개정당 1회니까 딱히 뭐 부캐로 또, 또 들어가서 뭐 미션 완료해서 받는다 뭐 요런 거는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설명란에는 뭐 매주 초기화된다 이런 얘기가 제가 못 봤는데 새롭게 이벤트 칸에 나왔는 거 지금 읽어보니까 따로 초기화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 그러면 결론은 총 4판밖에 못한다는 소리야? 4번 에서 엘튼을 먹을 수 있어 이게? 제 생각은 이거 왠지 처음에 미션 뿌리고 초기화해서 받거나 혹은 패키지에 뭐 끼워서 팔거나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쓰는 것보다는 전보 했다가 뭔가 바뀌게 됐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좀 이득인 것 같네요. 이 마석 분해는 한번 분해하기를 누를 때 횟수로 들어갑니다. 마석 개수가 아니에요. 마석 분해하기 버튼 을 10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일반 상점 1일 한정에서 여기서 두개네개 지금 6개는 채울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여기 왔을 때 1걸 누르고 바로 분해 하시면은 한 번으로 처리됩니다 자 하실 때는 이렇게 다 따로 한 개씩 자 한번 카운트 됐는지 볼까요 자 2회로 올라갔죠 누르고 한 번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카운트 하나씩 올라가죠 귀찮지만 이렇게 한 개씩 하셔야지 쉽게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을 <웃음> 통째로 해가지고 아, 지 10번 한번할수 있는 기회 날렸거든요 저도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필드보스까지 돌아야지 저는 이거 하나를 봐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그 다음에 엘튼의 전초기지가 생겼는데 아 여기 있었네 여기서 엘튼의 보주 하나를 가져갈 수 있네요 와 이거는 나도 처음 봤다 500만 골드에 하나 지금 가져갈 수 있습니다